남자분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여자분도 가만히 있으라는 사주는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잘안 맞는 사주. 지금은 좋아. 근데 앞으로 갈수록 쭉 <목소리> 쭉 <목소리> 얘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봐서 뭐 물어본다 그러면, 음, 결혼을. 안녕하세요 성남의 다견보살입니다 저희가 사주를 가져왔는데 사주를 가져왔는야 이분들이 지금은 좋다지만은 좀 많이 부딪히는 형국이라 그랬는데 잘 살아? 여자분도 가만히 있으라는 사주는 아니고, 뭔가 내가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라,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남자분도 생각보다는 고집이 만만치 않은 사주야. 그래서 둘이 지금은 맞는 것 같지만, 부딪히는 형국이다 그랬어.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봐서 뭐 물어본다 그러면, 음 결혼을 좀 이따 하라 그랬을 것 같아. 왜요? 둘이 많이 부딪히고 맞는 것 같은데 잘안 맞는 사주. 지금은 좋아. 근데, 앞으로 갈수록 조금 부딪힐 것 같다는 얘기야. 왜 서로 주장이 강해. 여자분이 나이가 어려도 있잖아. 자기 주장이 강한 사주고 그리고 남자분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 어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신혼이니까 둘이 뭐 재미있게 뭐 잘하겠지만은 남자분은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갇혀 있으면 안 되는 사주고 여자분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인데 그렇게 확잘 맞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남자분은 내 사업을 하던 내가 뭔가를 하던 마인간는 꽃이 되던 내가 배팅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 올해 뭐 새롭게 배팅을 해야 되는 형국이거든 가게 같은 걸 시작한다든지 뭐 해서 이렇게 문서가 있다는 얘기야 올해 여자분도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둘이 아마 작년 올해 결혼을 결혼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았어요? 여자분도 사주에 돈이 없지 않고 남자분도 이 사주에 여자분이 이사주로 보면 돈이 더 많아요. 올해는? 올해는 두분다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 돼. 뭔가를. 내가 재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내가 시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올해는 운이 둘다 이렇게. 합치는 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운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두분 사주에는 금전운 사주에 많아요 금전을 잃어버렸다 또 들었다 해도 금전이 떨어지지 않는 사주라는 얘기지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쪽 이런 거보다는끼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돼 끼가 많아 화도 좀잘 냈다가 자기가 왕이 됐다가도 또 자기 또 기분 저기하면 또잘 맞히는 스타일 이렇게 돼있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 예예그 예. 여자분도 애교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주에는 애교가 많지 않아요 절대로 나이가 어리고 이래서 애교도 많고 저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주 있잖아 조금 약간 덤덤한 사주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응. 이번 두 분이 누구시냐면 은 개그맨 김태현 씨와 미자 씨예요 음 이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뭘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되게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운이야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 여자분은 얼굴 간상에 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이손귀 쪽으로가 아마 그쪽으로가 금전의 복이 있고 이럴 거야 둘이 궁합은 잘 맞을 거야 근데 여자가 생길려면 남자가 좀 저기를 의도리를 잘하는데 여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연예계 생활을 한다 해도 보여주는 거랑 또그 틀린데 조화로는 잘 이루어지는데 글쎄 뭐 지금 했으니까 지금은 행복하겠지 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지 하지만 은 사주는 그렇게 확잘 맞는 사주는 아니야 이분들 뭐 자녀는 있어 근데 자녀의 욕심은 그렇게 큰집인것 같지 않아 애를 꼭 낳아야지 그런 게 보이지는 않네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자녀가 없지는 않는데 애를 지금 뭐 금방 뭐 애를 뭐 당장 급하게 낳아야지 뭐 이런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안 낳겠어 나이도 어린이고 신랑이 나이 있으니까 낳긴 낳겠지만은 있으면 낳고 없으면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주장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할머니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이분들 앞으로는 하는 일에 더잘 될까? <웃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뭔가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올해 뭔가를 새롭게 시작은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내가 그러잖아 두분다 돈은 있다고 뭐 돈을 까먹어도 또 새로운 돈이 저기 있뭐 폭삭바닥칠 정도는 아니야 이분들은 구설이나 뭐 이런 게있어 구설은 크게 네. 사람이 살면서 구설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올해 운 봐서는 크게 구설이 많지는 않아요 음. 크게 있다고도 볼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주 경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분이 더 유도리가 많다는 얘기야 여자분보다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두분다 근데 새로운 거 시작한 건 앞으로 괜찮다는 얘기지 막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좀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이두 분이 지금 만나서 운이 갑자기 이렇게... 아니라 남자 운이 작년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잖아 초년에운는단 짧단 말이야. 중년의 운은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 이+ 분이 남자분이 여자를 만났든 안 만났든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운이 좀 길어질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늦게 빛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지.